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잘른 접수를 접목하기 전에 위에 막아주는 작업입니다. 아,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서 나온다? 네. 1년이면 이게 꽤 커지나 봐요? 네, 이게 키보다 더 큽니다. 한 20만주 정도 됩니다. 여기 저기 멀리까지 합쳐서 1년을 키우면 가격이 어떻게 되니 어, 가격, 품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올봄에 나가는 거는 13,000원입니다. 로얄티가 없는 일반 품종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과묘목입니다. 아, 사과묘목. 네, 원래 사과 안 하시잖아요. 이제 사과는 사과 농사는 안 짓는데, 사과묘목을 키워서 어, 이렇게... 심을 수 있게끔 요 묘목을 1년 키우면 한 1m 80cm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아, 요게? 예. 1주 만한 게. 예, 예. 아...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진농원입니다. 네, 우진농원 대표님이십니다. 아, 우진 대표님께서 예. 지금 요걸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네. 예, 예, 예. 차가 묘목을 왜 키우시는 거예요? 거예요? 어. 몇년 전부터 이렇게 그 묘목 심으셔 가지고 이렇게 묘목이 크는 걸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대표님 찾아뵙고 음.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몇 명이 계신 요 오늘 22명입니다 22명이요? 하루에 네. 그 이런 몇 분까지 네. 만들셨나요 음, 요인은 이 하루 종일 하면 2만 개 접목을 합니다 2만, 2만 개살아남으네 무슨 나무예요? 감홍 감홍? 이건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자른 접수를 접목하기 전에 위에 막아주는 작업입니다. 수분 안 정발 안 하게. 그냥 두면 여기서 수분이 정발해서 눈이 말라버릴 수가 있는데 이를 네. 찍어서 막아줍니다.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밀랍하고 파라핀하고 섞은 겁니다. 어, 요게 지금 완성된 단계에요. 네. 뭐, M26 대목이구요. 아, 요게 대, 대, 대목이고. 네, 여기가 이제 감옥 가지, 나뭇가지. 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이제 여기서 싹이, 눈에서 싹이 터서 1년 키우면, 감옥 나무 한나무가 됩니다. 아, 예. 네. 요렇게 아. 해서 창고에 넣어두신다. 네. 접목을 하고, 이제 수자팍을한 다음에, 상자에 담아서 좋은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좋은 창고에 얼마나 넣어 요 4월 초에 보통 식재를 합니다 뭐포장에 나갑니다 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서 나온다? 네 1년이면 이게 꽤 커지나 봐요? 네, 키보다 더 큽니다 넣으이 얼마나 지한 20만 주 정도 됩니다 여기 저기 멀리까지 합쳐서 노란 기둥이 있네요. 네, 이건 지주인데 나무가 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개별 지주를 세워서 묶어 주는 겁니다. 네, 작년 4월에 이렇게 심어서 1년 동안 키운 게 묘목입니다. 그럼 저거를좀그 전목도 네. 그래요. 여 부분입니다. 아, 여기. 여기가 접목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심은 거죠. 아, 거기에 접목돼 가지고 1년 사 이렇게 네. 그런 거군요. 요거는 무슨 품종입니까? 요거는 홍로입니다. 홍로? 네. 1년을 키우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 가격 품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올봄에 나가는 거는 13,000원입니다. 로얄티가 없는 일반 품종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입니다. 해동되면 3월달에 다 캐서 농가에 나갈 겁니다. 아 20만원 주면은 비용이 굉장합니다 네. 덤덤하게 말씀해 시는데올 <웃음> <웃음> 봄에 끊은 다 예약은 다 됐습니다. 이건 다 주인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아, 내년 네. 예, 이제 23년도에 심을 묘목들 지금 주문받고 있습니다. 처음 요 묘목을 봄에 심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또이 밭을 보면 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음. 계속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거? 뭐, 특별히 뭐, 방법은 없고요. <웃음> 약잘 약 치고, 약잘 치고, 어, 배수 잘 되고, 배수 잘 되고, 어, 예, 물잘 주고, 물잘 주고, 예, 그러면. 잘 큽니다. 애정을 갖고 계속 네네. 관리를 해줘야 네, 아, 어떻게 슈퍼농고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 아주 <웃음>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농은늘 도전하는 정신이 많은 네, 네.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사과 멸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진농산에 전화를 걸어주시면 전화번호는 뭐이 아래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네, 전화 주시면 이 멸목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일찍, 요즘 일찍들 주문을 하십니다. 내년 23년에 심을 거 지금 많이 주문을 하십니다. 아, 23년에 심을 거를 지금 주문하신다? 음, 네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 접목해는 숫자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있는데, 이제 늦으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가능하면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그, 사과 농사를 잘짓는 비법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음>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웃음> 들기도 하는데 농사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민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